안녕하세요 성시윤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려차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차기는 겨루기 기술 그리고 시범차기 기술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응용되어지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는 방법에 따라서 압축과 발등을 이용하고요 힘의 원리 방향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목표물을 측면으로 차는 기술입니다 표현 방법 다음에 어, 수련 정도에 따라서 아래 몸통, 얼굴 그 이상으로 높이를 구분해서 찰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려차기 모양 만들기 부터 중점사항,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려차기 모양 만들기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차기 준비서기에서 자둘레차기도 앞차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무릎 끌어올리는 거는 수직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무릎 올리기 하나 자 다음에 수직으로 되어있는 목표물을 측면에서 차는 기술이기 때문에 축이 되는 발을 180도 틀어주면서 자 무릎 각도 같이 180도로 수평하게 만들어줘요. 자 여기까지가 먼저는 무릎 끌어올리는 연습이에요. 자이 동작을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먼저는 첫 번째 무릎을 위쪽으로 수직으로 올립니다. 자 다음에 추이되는 발을 180도 틀면서 자 차는 발의 각을 수평으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은 뻗게예요. 자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 종아리 부분만 그대로 뻗어서 다시 끝나면 다시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상체는 허리를 최대한 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분 동작 보실게요. 자 무릎 끌어올리기 하나. 자, 다음에 축이 되는 발과 다음에 차는 발을 수평으로 만들어주세요. 180도로 툭니다. 네.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축이 되는, 이 축이 되는 어, 발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된 상태에서 무릎 각을 고정시킨 상태로 그대로 발을 뻗었다가 다시 끝나면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 동작까지 다시 내려오세요. 자, 이 동작을 먼저 구분 동작 없이 한번 보실게요. 자, 몸통 돌을 채기. 하나. 내려오고요. 자, 들. 자, 다음은 얼굴 돌려차기예요. 자, 얼굴 돌려차기도 처음에는 무릎 접어 올리는 건 앞차기랑 똑같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까 설명한 드린대로 차기 위해서는 축이 되는 발이 180도 돌아가야 되고요. 이때 돌리면서 자 지금 수평으로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골반을 좀더 끌어올려야 돼요. 자 이때 무릎이 대각으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얼굴 찰때는 대각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수평을 만든 상태에서 자 이때 골반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요. 상체를 좀 눕히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상체 모양은 똑같이 어깨를 열어준 상태로 네. 자세를 잡고요. 이때 상당히 중요한 게 허리가 빠지게 되면 엉덩이가 빠지기 때문에 허리를 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 모양 만들기에서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로 그대로 뻗었다가, 네, 자 동작이 끝나면 다시 삼각형 만들고요. 그대로 다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얼굴 돌려 책입니다. 자, 무릎 접는 거는 앞차기랑 똑같이 수직 방향으로 끌어올립니다. 자, 다음은 차기 위해서 축이 된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목표물을 차기 위해서 자 축이 되는 발을 180도 돌리면서 예, 앞축을 중심 돌려주시고요. 자, 다음에 돌려차기랑 똑같이 골반을 어, 기준점으로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 각인만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모양 만들기 위해서 어깨 상체도 똑같고요. 허리를 펴주셔야 돼요. 예, 최대한 허리를 펴주시고 자,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뻗었다. 예. 다시 끝나면 동작을 예, 접어서 다시 자세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까지 얼굴 돌려차기 모양 만들기였습니다. 이 부분 잘 숙지하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돌려차기 반복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기 준비. 자, 돌려차기도 앞차기와 마찬가지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최대한 빠르게 접어주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축이 되는 발이 180도 정도까지 틀어질 수 있도록 연습해줘야 됩니다. 자, 밑을 먼저는 수직으로 잡아주고 밑을 무릎으로 차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몸통 돌려차기 연습입니다. 자, 하나. 좋아요. 이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최대한 축이 되는 발이 제자리에서 틀어질수 있도록 하습 해야 돼요. 자, 둘. 좋습니다. 자, 무릎으로 밑을 한번 맞춰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셋. 좋습니다. 넷. 그렇죠. 자, 상체를 조금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눕혀져가지고 중심이 잘안 잡혀요. 허리를 세우시고요. 자, 다섯.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얼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최대한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축이 되는 발이 180도 끝까지 틀어질 수 있도록 상체를 살짝 뒤로 눕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얼굴 도로기 하나. 그렇죠. 자, 몸을 조금 더 앞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둘. 그런 식으로. 셋. 자 이번에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돌려 치기부터자 미트가 상대가 보일 수 있도록 미트를 살짝 미트 면을 맞는 면을 이렇게 좀 틀어주세요. 자 몸통 돌려 치기 하나. 봐요. 자 미트를 지나가서 안쪽까지 돌아온다는 느낌으로 깊게 쳐야 됩니다. 자, 둘. 그렇죠. 자, 셋. 넷. 이번엔 얼굴 돌려차기입니다. 밑을 사선으로 좀 잡아주고요. 자, 얼굴 돌려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돌려차기 반복 연습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려차기 연습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쉬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돌려차기 할 때도 몇 가지 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 우리 입문하신 분들이 배우시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자 무릎을 끌어올린 다음에 차는 데만 주력하시게 되면 축이 되는 발을 사용하지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축이 되는 발을 틀어놓고 난 다음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에 뻗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모양 잊지 마시고요. 발이 어 좀안될 때는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이 이거를 유념하시고 무릎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리를 뻗을 수 있게 하시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은 허리를 사용하는 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발을 뻗게 되면 몸통이 구부러지고 발의 힘만 찰수 있게 되는데 허리를 곧게 펴서 허리를 편 상태로 허리에 힘을 이용해서 돌려차기 찰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훈 사범이었습니다.